차량과 같은 CVT 미션의 특징 중 하나로 미셔널 필터 교체를 들수 있습니다. 스파크 S 스 역시 CVT 미션으로 필터 교환이 가능한 차종이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미셔널 필터를 비롯해 오일팬 가스켓 그리고 오링과 드레인 플러그 와셔 모두 차재번호를 통해 준비했습니다. 멀리 대고서 오셨기 때문에 미셔널 온도가 많이 높네요. 패널 이용해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까지 떨어뜨려줍니다. 잭 포인트에 고무를 댄후 차량을 리프팅합니다. 필터에 접근하기 위해 운전석휠및 휠하우스 커버를 탈거합니다. 프론트 커버를 탈거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스파크헬스의 CVT 변속기 팬에 위치한 드레인 플러그는 2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첫번째는 레벨링 작업시, 두번째는 일반적인 드레인 플러그 개방시와 같습니다. 오일 팬 볼트를 살짝 풀어준 후 팬에 있는 오일을 배출시켜줍니다. 조심스럽게 오일팬을 탈거합니다.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슬러짐의 쇳가루가 제법 보이긴 하지만 특이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올펜 마그넷은 큰 쇠조각과 같은 큰 부유물을 확인하는 일종의 점검창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여과 기능은 오늘 교체될 카트리지 필터에서 하게 되죠. 전용 클리너를 이용해 클리닝합니다. 마그넷을 부착해주고요. 신품 오일팬 가스켓과 함께 오일팬을 장착합니다. 손으로 볼트를 살살 돌려주고요. 정비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체결 토크와 순서로 체결합니다. 원을 그려가며 한번더 토크를 확인하고요. 드레인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신유 조립을 위해 에어클리너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오늘 준비한 오일은 노스시 에이테이프 파워 CVT입니다. 스파크 S CVT 규격을 충족합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율를 주입합니다. 에어클리너 어셈블리를제장착후 시동을 켜 신율과 잘돌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이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필터 교체를 시작합니다. 필터 구조가 좌측으로 되어있어 필 탈거가 불가피하죠. 신품을 장착합니다. 신품 오래가 장착한 필터 하우징을 장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주고요. 드레인이 끝났으면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토크 체결해주고요 드레인 플러그도 체결합니다 다시 한번 순위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을 해주고요 변속을 진행합니다 휠 장착 전 시동을 건 상태로 필터 하우징을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탈거했던 휠을 제거합니다. 이제 레벨링 작업을 위해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차량을 리프팅합니다. 폴로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미션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6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시운전을 통해 변속상태 및 진단기를 이용한 데이터를 확인 후 고장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드레인 플러그 및 오일팬 모두 깨끗합니다. 스파크 S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의 모습입니다.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이 현재 스파크에 남아있는 오일로 보시면 됩니다. 오일 필터 및 오일 필터 하우징 오링 그리고 드레인 플러그 와셔 모두 교체하였습니다.